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 중간 지점에서 무쇠 자물쇠의 열쇠가 고친 것을 옷고름에 달고 온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중년 이후에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누런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중도의 여조라거나 실종될 아이를 낳을 안 좋은 태몽. 누런 사슴이 안방으로 뛰어들어 잡는 꿈. 태몽으로 아들을 낳을 꿈이다. 누런 암소가 얼릉문에 송아지를 낳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장차 문제야가 태어나지만 훗날에는 그가 입신양명하여 대중의 스타가 될 진조. 뇌고치 속에서 나방이 기어나오는 것을 본 꿈. 태몽으로 새댁이나 부인은 옥동자를 낳고 사업가는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진조이며 공부의 소질이 없었던 학생은 학문에 눈을 뜨게 되어 명문 학교에 들어가길 진조. 늙은 오이 한 개를 따온 꿈. 태몽으로 태아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늙은 오이는 대위 계급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다람쥐를 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며 재물과 횡재수를 암시 달걀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나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나 기 없이 꾸면 사업이 잘되고 일이 많게 됨 달려드는 허랑이를 삼킨 꿈 태몽으로 진주에 살았던 한 진사가 대낮에 꿈꿈으로 종의 몸에서 장차 진주 장군이 될 자식을 낳을 것을 예시한 꿈이었다 달리는 말을 본꿈 태몽으로 정치인 또는 그룹이나 회사의 총수가 될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달이 태양을 가린 꿈. 태몽이면 총명한 아이를 낳는다. 권력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알을 받는 꿈. 목동자를 낳게 될 태몽. 더러운 장소에서 용을 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인물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더러운 장소에서 용의 실체를 보게 되는 꿈. 장차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적인 인물이 될 아이들을 출산하게 된다.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도마뱅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꿈일 경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된다. 도인으로부터 황금을 받는 꿈 혹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는 장차 커서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된다. 상장, 훈장, 승진, 합격, 당선,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동굴 속에서 석순을 따 가지고 나오는 꿈. 유명회사의 샘플을 얻어온다. 새로 나온 물품을 구입한다. 태몽의 경우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새로운 물원 자료를 얻는다. 동물이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꿈. 정부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대성할 자손을 낳을 태몽. 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는 꿈. 장차 이름 난 학자 또는 그룹의 지도 가자들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이나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걸쭉한 행제소가 있다. 돼지를 해치려는 맹수를 때려잡는 꿈. 돼지를 해치려는 맹수를 때려잡는 꿈은 태몽의 경우에 출산이 순조롭다. 돼지 새끼를 쓰다듬는 꿈. 돼지 새끼를 쓰다듬는 꿈은 누군가 당신을 속을 썩일 것이나 잘 다듬어서 수습하라는 의미이다. 태몽이라면 부자가 될 자식이지만 속을 썩일 것이다. 돼지의 새끼를 어루만지는 꿈. 장차 아이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지만 부모나 배우자에게 근심거리가 생긴다. 두 개의 해가 서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꿈. 두 개의 해가 서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쌍둥이를 낳게 되거나 두 개의 사업체를 동시에 산입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딸기를 따서 앞치마에 가득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땅 속에 사는 용이나 큰 통나무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불을 가져다 주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 태몽의 경우에는 집안의 식구가 임신하여 큰 별을 낳는다. 땅 속에서 황금 구렁이가 나오는 꿈. 은행, 험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있다. 태몽의 경우 부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땀콩 시방에 두 개의 콩알이 들어있는 꿈. 태몽으로 주부와 세댁은 임신을 하여 일란성 쌍둥이를 낳거나 똘똘한 두 아들을 둔다. 남녀가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곱다란 무지개 꿈을 꾼다. 일석이조의 전술 전략으로 효과를 노린다. 떡시루에 있던 떡을 다 먹어치우는 꿈. 장차 아이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 받거나 삼키는 꿈.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를 낳을 태몽. 떨어지는 포도송이를 받아 먹지 않고 쳐다만 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교육자나 정신적인 지도자로 크게 이름을 떨칠 아이를 출산한다. 떨어지는 해를 치마폭으로 받는 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자녀를 낳을 태몽. 똘똘한 알밤을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이 온다. 마늘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수금 주문 생산 수주 하청 낙찰 정보 등이 있다. 많은 갈매기가 자신을 둘러싼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손의 재산을 탐낸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많은 조개를 잡는 꿈. 딸 태몽으로서 아기가 장차 많은 재물과 큰 사업을 일으킬 인재가 될 것이다. 많은 황색 구렁이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위대한 정치가나 사업가가 되어 명예를 얻게 되거나 권세가가 되어 재물을 얻게 된다. 말에게 모기를 주는 꿈. 입신 출세하여 명성을 떨칠 자식을 낳을 태몽. 말이 달리는 꿈. 정치인이나 기업의 간부가 되는 등 사람들을 이끌어갈 아들을 출산할 태몽.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이거나 뜻밖의 횡재를 한다. 맑은 강에서 예쁜 부모가 놀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 친구, 애인을 만나 즐거움을 갖는다. 맑은 내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임산부는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행제, 재물, 식복이 생긴다 매실 따는 꿈 아들을 낳게 될 태몽 행운을 맞아 재물돈이 들어오는 꿈이기도 하다 매화가 매실을 맺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재주가 비상하고 이름을 빛낼 자손이 태어나게 된다 무궁화꽃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 임신을 하여 딸을 낳을 태몽 무덤 옆에 아담한 정자가 있는 꿈 명성을온 세상에 떨칠 유명인을 낳을 태몽. 무수히 많은 반지를 얻은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자손을 얻게 된다.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내려오는 꿈. 태몽이라면 그 사람 또는 일거리 영광됨을 과시하는 표현이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기를 낳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으로 출세한다.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인기인이나 유명인이 될 자손을 낳을 태몽. 물속에서 잉어나 용 뱀이 안개를 헤치며 나타나는 꿈 감동적인 문예작품을 만들거나 법조계의 수장 경찰총수로 명성을 떨릴 아들을 낳을 태몽 물건을 안고서 산에 오르는 꿈 어렵게 아들을 얻게 되지만 초년의 고생이 심하다 물고기가 방에서 놀고 있는 꿈 물고기가 방에서 놀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태몽이라면 장차 부여하게 될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물속에서 잉어 뱀 용이 안개를 헤치며 나타나는 꿈 물속에서 잉어 뱀 용이 안개를 해치며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갈등적인 문학 작품을 쓰거나 법조계에서 명성을 떨칠 아들을 낳게 될 태몽이다. 미꾸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 세대과 부인은 머지않아 임신을 하게 될짐초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사업이나 일의 기회가 찾아올 짐초 미확인 비행물체가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실제로 연기를 먹고 대각을 얻어 성인 군자 도인 종교인 등이 된다.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창조, 창작, 연구, 대각, 성령, 전기연기 천기 등이 있다. 민들레 꽃을 품 안에 꼭 안고 있는 꿈. 임신을 하여 지적인 딸을 낳을 태몽. 민들레 꽃을 소고안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곧 임신을 하여 지적인 딸을 낳는다. 밑에서 열매를 따먹는 꿈.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거나 하층 생활을 하게 될 자녀를 출산한다. 바구니에서 붉은 고추를 가득 따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사업, 작품 등에 관련이 있을 자손을 얻는다. 바나나를 얻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를 하여 귀한 아들을 낳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선물, 명예, 계약, 상장, 훈장, 자료, 낙철 등이 있다. 바다에서 상어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는 꿈 공직에 나가 큰 이름을 남길 아들을 낳을 태몽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본꿈 꿈속에서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여의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보았다면 이 꿈은 운세가 밝아지거나 태몽이라고 풀이한다.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임산부가 보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정치가나 사업가가 되어 큰 권세를 행사하거나 작가가 되어 문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출판하여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큰 부자가 된다. 바닷가에서 새우를 손으로 잡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여 자수성가하게 된다. 태몽일 경우 아들을 출산한다. 바닷가에서 오징어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지혜로운 딸을 낳는다. 재물이 생긴다. 박 속에서 두꺼비가 나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 생산, 경제, 재물, 돈, 행제, 식도, 발견, 발굴, 행운 등의 의미가 있다. 발기퉁이에 있는 덜 익은 푸른 복숭아를 따는 꿈. 멋을 알아 방송이나 언론계로 나가면 잘 풀릴 딸을 낳을 태몽. 밤하를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 부귀영화를 누릴 자손을 얻을 태몽. 밤하를 운반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 태몽의 경우 태아가 장차 귀하이될 것이며 일반적인 꿈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생긴다. 밤의 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꿈.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며 많은 재물로서 가문을 빛내게 된다. 밤을 죽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이 온다. 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꿈. 아름다운 딸이 태어날 태몽이거나 많은 재물이 생김. 방 안에 뿌리난 금두꺼비가 있어 문을 닫은 꿈. 특출하고 부기로워질 아이가 태어났으나 어려서 죽을 수 있는 불길한 태몽. 방 안이나 마루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는 꿈. 장차장가라 지도자가 될 인물을 출산하게 된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 꿈. 태몽이거나 재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밭에서 고꽃대깔 좋은 가지를 따가지고 나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먹거리, 취득, 수유소관 하청, 낙찰, 승리 등 자신의 복만큼 소원은 이루어진다. 밭에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밭에서 잘 여물은 옥수수를 따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튼튼한 아들을 얻는다. 배꼽에 꽃이 피는 꿈. 퇴몽 꿈이다. 임산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 문예작품 창작, 경사, 기쁨, 명예 등의 길조이다. 배를 수확하는 꿈. 기범하고 대범한 성격의 자손을 얻을 태몽, 또는 돈, 선물, 명예, 행지를 하게 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누런 황금 덩어리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물질과 명예를 얻고 귀한 신분이 된다. 백합꽃을 꺾어가지고 품 속에 넣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선녀 같은 딸을 낳는다. 총각이 꿈을 꾸면 장가를 들거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백호가 집 안으로 뛰어드는 꿈 백호가 집 안으로 뛰어드는 꿈은 입신 출세할 귀한 자식을 얻게 되는 태몽이거나 자신이 높은 관직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아 남들의 울음을 받는 귀한 신분이 됨을 암시한다 뱀을 난도질환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한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아로 중년에 병들어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거나 덕행을 쌓아 칭송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 뱀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뱀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찢는 꿈. 교육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개몽 선도할 훌륭한 인물을 출산한다. 뱀장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번개를 맞아 화상을 입고 고통을 느끼는 꿈. 불행한 사고나 손재 등 애군이 닥치며 번개불을 맞는 태몽을 꾸면 정신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속설이 있다. 관객부를 보는 꿈. 자손이 귀한 집에 자식이 생긴다. 법회에 들어가서 경을 읽는 꿈. 나라에 크게 공헌할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벚꽃이 만발하여 화려한 꿈. 태몽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미인인 여아를 출산하게 된다. 별을 따가지고 앞가슴에 넣은 꿈. 태몽으로 부인이 임신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징조. 별이 떨어진 자리에 나비가 날아드는 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인기인 혹은 유명인을 출산하며 여자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별이 옆에 떨어지고 치마로 받고 삼키는 등의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없죠. 사업, 작품 등으로 성공할 인재가 된다 별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꿈 별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목동자를 낳을 태몽이자 길몽을 뜻한다 별이 지몽이나 마루에 구르는 꿈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를 낳을 태몽 별이 품속으로 떨어지는 꿈 선구자적인 인물이나 성직자가 될 인물을 출산하게 된다 병아리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나 작은 선물을 받게 됨. 보옥을 물고 있는 봉황새를 본 꿈. 장차 유명인으로 입신 출세할 자녀를 낳을 태몽. 또는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법률가 등은 커다란 업적을 쌓고 이름을 떨치게 됨. 봉황새 한상을 보는 꿈. 은혜가 명석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며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다. 태몽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